유튜브에 새로운 동영상을 올릴때 제목과 설명란에 자막을 추가해서 해외에서도 내 동영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네이버 파파고를 이용할 겁니다 자 우선 포털사이트에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를 이용할 겁니다 자, 검색을 하고 탭의 탭에, 탭에서 열기 하나 두개를 열어놓습니다. 자 제목과 설명란을 쓰려고 합니다. 자 우선 왼쪽은 한국어 오른쪽은 영어로 바꿔놓습니다. 자 그리고 자막을 넣고자 하는 동영상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자막 그 다음에 언어를 추가하고자 하는 동영상의 제목을 클릭 후, 언어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하고, 여기 제목, 몇, 제목 및 설명이 나오죠? 이 추가를 누릅니다. 자, 네. 왼쪽에 원본, 오른쪽에 번역인데, 제목을 드래그 앤 드롭, 자, 팝하고 클릭하고, 여기다 컨트롤 V를 합니다. 근데 이게 100자가 넘어가면 안됩니다. 보시면 100자가 넘어가면 입력이 안됩니다. 자 그러면 과감하게 지웁니다 동영상에 좌우 검정색 여백이 생기는 이유 자 자, 자 여기서 한글의 우수성이 나오게 됩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란 전부 다 컨트롤 C 여기 있는 탭의 컨트롤 V 자, 복사하기 누니다그 다음에 정산자 업탭 눌러서 서명란 클릭 마우스 우측 또는 컨트롤 V 자, 게시 누릅니다 이러면은 들어간거예요 영어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순서는 합하고 들어가서 영어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일본어 있죠. 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어는 못합니다. 해봤자 수용이 없어요. 유튜브가 나라에서 차단했기 때문에 안하는게 낫습니다. 일본어 여기도 일본어로 바꿔줍니다. 일본어니까 동영상 자막 언어축가 일본어를 찾는거죠. 추가 제목 여기 여기다가 컨트롤 v. 설명란에다가 탭 이렇게 복사하기 자막에 컨트롤 V 게시 자 이제 마지막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어 여까지 알겠습니다 주가 이게 할 때는 괜고 번거로운데 하고 나면은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외국에서 한개라도 더 보니까요. 자 여기 이거 잘못 넣었어요. 이럴때는 그냥 놔둬요. 여기서 할수 있는게 없고 일단 언어 추가를 합니다. 어... 인도네시아죠. 이 추가가 되어도 이 줄에 추가가 되어도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게시되지 않습니다. 이 뒤로 가서 다시 자막을 읽으면 11개 더. 아까 잘못 넣은 거는 안 나오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빼고 싶다, 아니면 뭔 잘못 된것 같다. 그러면은, 옵션, w... 아 옵션 클릭해서 수정을 누르면, 여기, 원본 본영 나옵니다. 그래서, 게시를 누르셔도 되고, 일단, 음... 인도네시안, 나는 다른 나라는 빼고 싶다.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점선 눌러서, 삭제 누르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의 제목과 설명란을 외국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맞춤 설정 클릭을 하고, 기본 정보 클릭을 한 다음에, 아래 언어 추가를 누르면 채널 번역이 나옵니다. 원본 언어는 한국어로 하시고, 번역 언어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언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영어로만 일단 하겠습니다. 채널 이름은 일단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채널 설명은 아까 파파고용 있죠? 아이고. 자 그런데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잘못 번역되는 경우가 있을 때이 전원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설명하십시오 명령어로 되어 있네요. 음, 바꿔보겠습니다. 네. 아이 플랜드 설명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복사 여기다 설명을 이런 여기 영어를 써야죠. 붙여넣기 그리고 완료 한 다음에 게시를 누르면 자 채널 이름 및 설명이 영어로 도 게시가 돼서 영어로 도 검색이 된다는 얘기겠죠. 대한민국은 당연히 1등이고, 유튜브 스튜디오 고급 모드 들어간 다음에 지역을 클릭하면 여기, 여기 표가 나오는데, 이 밑에는 이제 표가 나오고 위에는 그래프로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뭐그외 해외에서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